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천부경 육경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면서 이 출발하는 이 육경회가 도체 뭐은는 것인지 또 누구말때나 사쿠라들 뭐아 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이비가 등장해 갖고 또 난리를 구슬시는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천부경 6경에는 앞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먹을거리가 머리, 머리,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것은 완벽한 과학과 이론으로 풀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 개인의 이런 뭐 주관적인 입장이라든지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천부경이 그동안에는 아마 우리 선조들이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면 알고 있지만 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내가 다 풀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 천부경 81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좀더 올바른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가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 과정도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구는 위험한 거예요 그 동안에 지구는 엄청난 변화를 해 왔어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여기서 이 자연과 대적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제가 어문을한개 던지고 갈게요 우리 할아버지들의 이야기해 있는 이 코리아가 여러분들은 이 코리아가 우리 대한민국인 줄 아시죠? 이 천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유럽 쪽에서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틀란티스 대륙이 사라졌다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음, 신화 신화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평양 바다가 이렇게 큰데 왜 태평양 바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전세계는 하나의 민족으로부터 출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 민족들이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이 코리아 역사들이 워낙 왜곡돼가지고 어? 한민족이 어느 민족인지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대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한민족들이 조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할 그런 계절은 아니에요. 대단히 뛰어난 민족이 우리는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죽음으로서이 연명해온 이 한민족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압린가 애한들이 담겨져 있겠나 그지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기 이전에 그런 것부터 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실망스럽다 그지 지금 우리나라 구조도 보고 사회 구조도 보게 되면 너무 실망스럽지만은 우리는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그 미래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이 천부경 육경회를 출발을 하면서 이 천부경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상세히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해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강좌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오늘, 어, 지난 토요일, 토요일 날, 우리가 유튜브에 유튜브에 새롭게 우리는 천부경 육경회육경회라는 채널을 새롭게 어쩔 수 없이 너무 이 강범한 이 내용들이기 때문에 에, 천부경 육경회라는 채널을 별도로 개설을 해놨어요 자 이제부터 이 강자들이 나눠서 여기에 차곡차곡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동안에 그동안에 우리가 보적수리사주라고 진행을 해왔는데 여기는 우리가 학문적인 접근 학문적인 접근으로 진행을 해나갈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는 사주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성격분석도 있고 이런 등등해가지고 우리가 학문적인 접근으로만 여기에 이제 치중을 해 나가고, 만약 그러면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사람, 일반인들은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면 이 체계지기로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서 별도로 이 천부경 육경이라는 채널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처음이니까, 이제 두,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가 PPT 가지고 파워포인트 가지고 천부경 육경화가 요 제목이 뭐런 식으로 되어 있을 까요 천부경 육경화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파워포인트로서 우리가 올려놨고 자이 내용 속에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이 천부경 육경화와 관련돼 갖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좀봐 놓으세요 아마 조만간 제가 아직까지 숙달이 안 돼서 그렇지만 은 조만간에 어, 유튜브로부터 라이브 스트림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파워포인트의 내용, 내용들에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게 에? 되도록 내가 할게요. 왜? 내가 지금 실력이 없었으면 못해요. <웃음> 그래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어갖 가지고 못하고. 그러면 이 천부경이 오랫동안 후손들인데, 오랫동안 이것을 남아있으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푸른 가정부터 생겨난 거, 원리부터 탄생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니까 완전히 호도되는 거예요, 호도. 자, 제가 이 강좌를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 이 천부경은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기반이 되는 대단한 학문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그랜드 코리아의살림 미친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날이 도래되는 때까지 그러면 이것이 중간에서 호도되고 중간에서 잘못되고 중간에서 이용을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말로 고란하기 때문에 여기서 탄생의 역사부터 풀어가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풀린 것까지 모든 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를 할거죠. 그래야만 이 미래의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천부경 이 보적수리사주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부알수 있지만 은이 천부경 육경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는 경전 기도, 이 명상이라는 세 분야만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인간에게서는 이것이 월등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여기서는 종교를 떠나서, 종교는 지금 이 이론에 이야기 되면 종교는 한 학기 참 밑에 국민학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 이론은. 자, 그러면. 이세 분야를 우리가 다루가게 되고 이 분야는 지금까지 많이 있으면서이 분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이원화돼서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것을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PPT가 중간중간에 PPT 동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보통 한 10분 정도 내외로 이것이 앞으로 진행될 강좌를 요약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 라이브 강좌가 진행되게 되게 되면 게되그 PPT를 기준을 해서 일사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부경 6경해라는 것은 어, 어찌 보게 되면 이것이 뭐 누가 누구 말 타나 <웃음> 이것이 누가 새로운 종교 한개 만들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 천부경 육경에는 막 교회가 되든, 절이 되든, 우리가 뭐 사찰이 되든, 무당이 되든, 일반인이 되든, 이것을 열심히, 올바른 것을 받아들여갖고 쓰라는 것이에요. 이 천부경은 성경이거든, 불경이든, 이 한참 후에, 그 꼭대기인데도, 꼭대기에서도 더 인간이 존재하기 전 이전의 고대 문명, 정말로 고대 문명이에요. 지금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고대 문명에서 이 인간보다 지금, 지금의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또 무슨 소리 할 것인가 또 궁금해 생각하시는 분이있지만 그거는 제가 난중에 밝혀드릴게요. 자, 천부경은 하늘에서 내린 우리 한인천재인데 내린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현존 인간의 이전에 이전에 인간보다 더 똑똑한 정신적으로 인간보다 더 똑똑한 민족에서 남겨준 유산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것을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이 종교가 막 파산이 돼갖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는 종교를 처음부터 떠나는 겁니다. 이념도 떠나고 종교도 떠나고 틀린 것은 올바로 잡는 거. 우리가 정말로 넉빠지지 않고. 혼 나가지 않은, 이가 인간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면 되겠죠, 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은, 일반 사람들인데,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는, 종교의 이것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일반인들에는, 내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데, 스스로, 부모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명상에 들어갔고, 자기가 수련해갖고, 깨닫고, 공부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수행의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 도는데, 대 가기를 하자는 거다. 그치?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수리사주를 배웠던,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 수리사주 이런 것은, 이 경전 속에, 이 경전 속에, 이 경전 속에 일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것을 풀어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분명히 내가 지금 나이가 한갑진갑 다 지내가지고 지금부터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도 이것을 다 가르칠지 안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최선한다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차근차근히 배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부경 육경회가 우리가 출발을 하면서 이 육경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섯 가지 경전입니다. 천부경의 여섯 가지 경전을 우리가 육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경이에요. 자, 기본경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전개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이름을 육경회라고 칭한 거예요. 그러나 단지 이 천부경으로부터 부른 것이다. 그러면 천부경은 여기 보다시피 81자의 글자에 불과하다. 그죠? 이 글자를 해독한다. 자, 그러면 천부경부터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 천부경 육경에는, 천부경은 말이 우리는 천부경이지, 이 실질적으로 글자 81자밖에 없는 것이 글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뒤에, 우리가 천부경이라고 하도 심오한 글자가 되다 보니까 천부경이라는 말을 우리는 붙였을 뿐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경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이 아닌 학문적으로 풀수 있는 자 그러면 이 천부경 81자는 그럼 무슨 의미를 갖고 이 천부경이 나왔냐 이것을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무엽지를 많이 반 사람들은 있을 까요 무엽지의 최종승자는 누구가요 무엽지에서 최종승자는? 착한 사람. 아니지. <웃음> 보금을, 보금을, 음? 세상에 있는 보금을 우리 쟁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무술을 최고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한 비책이라는, 그죠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자, 이것이 우리는 천. 자 그러면 우리가 천복경 80 한자는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이 봐왔던 우리가 무협지에 대상하게 되면 이 복음과 비책을 찾기 위한 찾기 위한 우리는 어떻게? 지도에 불가다 무협지에서는 지도 한 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어느 산, 산에 묻혀져 있다는 것만 표시되어 있고 어느 동굴 속에 비책이 있다는 것만 있는데 전해내려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이 지도 한 장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무림의 고수들이 죽이고 살리고 최고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이때까지 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천부인이 인간을 제도하게 되고 인간을 기도하게 만들고 인간의 애군들을 없애주기 만들 수 있고 인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비법이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나 인데 이거 주가 되겠나? 아무나 인데 주가 되겠나? 안되겠죠? 자 그래서 이 천부경 6경에 이제 오신 분들은 이 마지막 제가 이거 가르친다 하더라도 마지막 뭐고? 복음과 비책은? 누구인데 줄지는 모른다. 천복이 마지막은. 다 그런데, 뭐, 뭐, 지금 뭐,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고, 이 젊은 젊은 세대인데, 이거는 누구인데 갈지는 모른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것까지, 이것을 풀어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육경회로부터 지금부터 풀어 나갈게요. 자, 제가 자신을 하는 거는 이 천부경 육경회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훌륭한 선생이 되라는 거다. 지금 나라에서 일자리를 막 창출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금 갖다 붓고 일자리 한다고 난리 구슬 지기지만 저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천부경 육경회의 수련사 겸 이 선생님들, 선생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천부경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도 한 장으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부경 81자이가 저걸 가지고 펭날 읽어봐야 구구책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단순하게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야신경하게 되게 되면 자연의 이치라고 이래갖고 부처님이 적응거리를 해갖고 자연의 이치잖아. 자연의 이치를 이는 그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우리가 깨닫고 자연의 이치는 이런 것이나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지 그거는 기도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글자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퍼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격이 되겠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알았겠나? 그죠? 자, 그러면 저것을 풀어온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넘어가야 안 되겠네. 내가 이 지도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흘리는지. 그죠?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내가 19살 때, 그렇게 대학교 1학년이 돼. 그지 여러분 됐으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 저녁에 삼천배씩, 한겨울에 삼천배씩, 그래고 얼음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도, 뭐 한겨울이니까. 한겨울에 그 영하 한 5도, 도 6도, 10도 되는데서 들어가도 우리는 이 추위를 모르고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쓰고 있는 이 보적이라는 이름이, 제가 그냥 장미행요 제가 수리성명학을 해놔놓고도 이거 장미행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마 그게는 언젠가는 뜻이 있겠죠. 내가 이건 노골적으로 밝혀야 되겠지. 내가 한치의 오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 내가 이 보적이라는 말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표충사에 내가 우리가 수린대를 간 거예요. 수린대를 가면서 내원함그 보충사 뒤에 가면 내원함에내원함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지금은 불교에서도 굉장히 큰 스님에 속하지요. 해산 스님이 이, 특별하게 준 본명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부경을 풀면서 그 본명을 내가 서게 된동기예요 다, 그런데 내가 철회를 가면서도, 철회를 가면서 또 어떻게, 나는 어떻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외국에서 들어온 거지. 그 부터, 그 다음에 삼륙, 삼륙 그 재단이 있잖아요. 그지? 기독교. 이? 삼육재단에 이르기까지 자, 섭렵을 참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가 내가 또 산이 높으면 좋은 줄 알고 내가 단양에 가게 되면 이 거대한 사찰이 있어요. 이름을 자꾸 밝히면 좀 그렇지만 거대한 사찰에 종준선임 계실 때 내가 갔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됐죠. 여러분들이 종준선임을 아시는 분도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다. 그 당시에는 그게, 그정준선님이 법력이 좀 많아요. 법력이 많아가지고, 누구말든 아픈 사람도 피마자 유한 명만 묻고 나게 되면 나선 사람도 가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 절에도, 그 절에 내가 참 엄청나게 많이 갔겠지. 참말로 나도 많이 가갖고, 기도도 많이 해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지금도 그선님이 돌아가시고, 산꼭대기에, 그 스님의 모소가 있잖아요. 안가만사람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때는밤 11시만 되면 그게 올라갔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때까지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내 혼자서 그산 꼭대기에서 실름을 응? 하고 거기에는 엄청난 이런 신기루라든지 응? 엄청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치? 그러면 지그 나도 이젊을때부터 이랬으니 나도 이 기관 운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제. 그래서 내가 저 단장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그게 나중에 또강자니까아지만 뭐 상세한 얘기는 사석에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고 할게요. 자 이렇게 지나오면서내세그 음? 동안에 내또 연구소 가서 잘 지내고 있다, 그제. 연구소도 음? 박사기도 이것도막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박사기를 가감하게 떨칠 수 있는 가감성이 있었겠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학문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주명리 이게 아니에요. 이 학문을 하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은 실질적으로 학문이 아니라는 거다. 이게 완전히 과학은 노가다 학문이야 노가다 학문. 학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랬는데 내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그때 우리 내푸는 것이 아니에요. 우유곡절도 여러 가지 우유곡절도 많이 있겠죠. 내가 우유곡절 없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래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또 우리는 어떻게 지금 또 태백산에 여러분들이 내가 태백산 자주 가지만은 태백산 그 하늘 아래 첫 집에서 내가 지금 한 14, 한 15년 됐네. 그죠? 14, 5년 정도부터 거기에 뭔가 저를 하나 어? 할머니들이 짓는데, 내가 도움이 될까 싶어 갖고 거기 할머니들이 오시면. 맛있는 사과라도 열심히 따 먹을 수 있고, 기도도 할수 있는 공간이 되면 참 좋겠다 해갖고, 사과나무 600주를 심어갖고, 지금도 많이 크고 있는데, 먹어보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부산에서 옛날에는 동해안, 동해안 쪽에 7분 국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거기서 국까지 가는데 보통 7시 안에서 9시 안 정도 그래서 손수 운전해가지고. 그때는 7분 국도가 잘안돼있었기가지고 그러면 어떤 데는 길이 좀 막히면 11시간씩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것을 무려 100번을 하고 내 1천보경을 풀었다는 거다.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산에서 태백사 강의 가는데, 가는데 7시간, 오는데 11시간 정도, 10시간, 11시간씩 걸렸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길을 내가 100번을 갔다 왔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가히 생각하겠어요? 누구말따나 지극정성이면 어떻게 하늘이 돕는다고 했죠. 내 정말로 이그내 정성이 없었더라면 내이 천부경 절대 풀지를 못했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다 왜? 왜? 제가 천부경까지는 해석을 했어요. 천부경에서 수리법칙까지는 해석을 했지만은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냐 이것을 내가 못 풀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천부경 사생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서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한자가 들어있어요 자, 이것을 내가 풀지 못했다는 거이다자 음. 그러면 나놓고 그럼 나중에 여기 있으니까 이 천부경 사생도를 풀지 못했던 이유는 이 해석만 하면 뭐해? 자 이거는 천부경은 우주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은 이것을 해석을 못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이다 자 그러면 이 사생도 때문에 내가 이 사생도를 설명해 준그 경과를 여러분들 이 알아야만이 앞으로 이게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그 태백산에 거기서 태백산에 600곳이 정도 되니까 태백시가 흔게 보인다 이 말이 밤에 되면 그런데 하루에 7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피곤했겠는 그죠? 그래서 나는 밤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고, 아침까지 뻗어갖고 자고 있는 보통 상태인데, 오다 가다가 생각하게 되게 되면, 왜 천부경을 내인데 줘가지고, 내가 이것까지 우주의 진리까지 우주가 어떻게 돼 있고, 여기까지는 풀었는데, 이게 왜 내인데 풀려야 되는지를 나는 도대체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서 얼마나 이게 남아있겠나, 그죠? 이천부이 뭘길래 나를 풀게 만들어가지고 우주의 이 전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우주 강좌를 한 것을 똑 그대로예요 그것을 풀었는데 이걸 왜내 인데 풀게 만드느냐 이거 풀라고 이거 해석하라고 내 인데 이것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상 갔다 오면서 고민 오면서 고민 그래서 옛날에 들은 길로 천부경은 앞으로 가서 해석을 해도 되고 뒤에서도 해석을 해도 되고 그런데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말만 그렇지. 자 그런데 내가 밤 12시 한 20분 정도 됐나요? 그런데 나는 한번도 일어나는 적이 없는데 12시 20분 정도 되니까 나를 깨운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이제 문이 문 열면 밖으로 밖으로 바로 나가니까 이 마당으로. 마당에 딱 나가게 되면 그 밑에 가수원이고 저기 가수원이지만 바로 거기서 태백이 비잖아요. 그죠? 태백시가 이제 불이 천나이 보이는데 딱 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막 이런 말 했으나 해도 되겠지. 뭐 어쩔 수 없다. 자 거기 가서 도대체 이거 깨운 이유를 모르니까 가서 내가는 피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담배 한대 피우는 거야. 담배를 한대딱 태백을 탁 밤, 태백산 맞은편에 우리는 어떻게 600산이, 고지가 있어요. 태백산보다 월등하게 높은 600산, 600산이 있는데, 600산을 쳐다보고 쫙 있는데, 야,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그게 그 쾌감이라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뇌라는 것은 거기 때부터 내가 그 순간에 내가 고민하던 거, 저것이 무엇 때문에 풀려야 되는지를 이 머릿속에서 뱅!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CD 돌리 봤죠? CD. 노래, 노래 CD. 노래 CD를 다 읽게 되면 윙! 돌죠? 이 두뇌가 윙! 돌면서 저걸 순식간에 다 풀어보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야, 이거 순식간에 푸는 걸, 넣었거든요. 그것도 푸는 것도 완벽하게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덟 방향에 있는 이 부분을 풀어낸 거예요. 이 부분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 그래서 어떻게? 잊어먹으면 곤란하니까. 바로 어떻게? 방으로 들어지고이 군대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쫙 적어놔 놓고 이제 내가 지금 내 머리 속에서 뭐가 풀리는지 모르고 내가 밖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될걸 다시 밖에 놓은 거예요. 이, 이자 보면 곤란하니까. 이 자목 보면 이제 큰일 나잖아. 그 순식간에 머리가 윙! 도는, 딱다 풀리는 거야. 여러분들시간 해봤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자 하는 책을 머리에 배우자 한자 보세요. 밤사이에 머리가 이거 싹다 풀어놓는 거요 자, 그래서 이것을 딱 풀고 밖에 다 놓으니까 그때 그 순간, 적어놓고 밖에 다시 나왔을 때그 쾌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하겠어요? 그때는 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저 하늘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 높기도 되게 높지만, 그죠? 600곳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그, 그 때가 수정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천부견을 가지고 나는 태백산 그 높은 산에 100번을 왔다가야 여러분들이 뭐? 요거 한개 풀어준 거야, 한 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집착과 침념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해결하겠네. 그죠? 그래서 그, 그, 같은, 음, 이런 노력이 없이는 이것이, 뭐, 풀리지도 않을 거요 그지? 나도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식간에 풀어줬겠나, 그죠? 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 시작하는 거야. 야, 이 천부경 속에, 이 사생도 속에는, 자, 사방팔방으로, 해도 나머지 글자들은 다 필요 없는 글자예요. 해석하기 위해서 글자지. 이 응? 32자, 이 32자의 글자만 필요한 것이, 나머지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글자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야, 이것이었구나.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산에, 부산에 가게 되게 되면 이제 또 정리를. 저것이 왜 그랬을까? 이제는 어떻게 천부경 가지고 수호의 법칙은 풀었어요. 수호의 법칙은 풀고 여기서부터 인간의 인생 만사를 모두 다 이것이라고 찍어줬기 때문에 탁탁탁탁탁 다 찍어줬기 때문에 그거 찍어준 것이 어디에 있냐면 천부경 육의 지금 책이 없어요. <웃음> 천부경 육의 비밀이라는 책에 그것이 찍혀있는 것을 내가 적어놨어요. 그책 속에 보게 되게 되면 게되 내가 농남만 한다고 하늘에는 별이 몇 개라 했어요? 840. 음, 840개라는 게딱 찍혀있다. 왜 840개인지 알지? 동쪽 하늘에 빽빽, 서쪽 하늘에 빽빽, 남쪽에 빽빽, 북쪽에 빽빽하면 800개잖아. 백0 0백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가운데 스무스무 하에, 하늘 을 보니까 스무스무 하에. 그래서 840개라고 그 책에 적어 놨어요. 그런데 그 책에 그 840개의 단어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할때 숫자가 있죠. 그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 숫자로부터 풀려는, 내, 농, 재미삼아 푸는 것이지만은, 그 숫자로 풀려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연주의 개수예요, 그게. 아주 그, 풀어가는 그 과정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 연주의 개수가 보면, 뭐, 23개, 23개, 뭐, 54개, 44개, 뭐, 그렇게 돼 있죠. 이? 이것이 그 수의 원리에 따라서 딱 풀려난 거예요. 탄치의 오차도 없이.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고민을 딱 하니까 5일째 되는 날1 2 3 4 5를집 했는데 주기가 딱 그려진 거예요. 태백산 갔다 오갖고 5일째 되는 날이 주기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를 그리는데 주기를 그리놓고 계산을 하는데 야 0.1mm가 그 틀린 게 없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0.1mm가 틀린 게 없어요. 자 누가 그것을 상상을 했겠나 그죠? 음, 그것이 차악 풀리게 된 거예요. 0.1mm도 오차가 없이 풀려난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한 것이 여러분들이 천부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부경을 7월달에 풀고 8월달에 내가 이거 완성을 했어요. 8월 말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던 거, 수리사주의 근본을 여러분들이 내가 그 8월 말에 완성을 한 거예요. 지금도 아마 기록이 있을 거예요. 자, 완성만 하면 뭐 하냐, 이 말이야. 완성만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다음, 다음에 이렇게 상담해 주는 데가 있었을 거예요. 다음에도 상담해주는 데가 있었고, 내부에도 다음 상담해주는 데 있었는데, 다음에서 1차 우선적으로, 첫 번째 10월 7일 날 내가 오픈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작했는데, 10일도 안 돼가지고, 10일도 안 돼가지고, 내가 한, 거의 한 200건 가까이 상담을 해줬어요. 자, 세상에 나온 학문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테스트 한다고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많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만 가지고는 안 돼도 또 네이버로 옮겼죠. 네이버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렇게 거기서 좋아요, 맞아요, 뭐, 우리 지금 체크하는 거 있죠. 지식인에 가면. 자, 거기서 거의 90%가 이걸 찍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내가 참 이제 난간이 이제 부닥친 거예요. 난간에. 왜? 이 항문이 있는데, 내가 서울 가서 강의를 한번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한번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이에 내가 이런 인맥이 있어가지고, 저, 우리가 신설동에 그, 우리, 그때, 이제, 역학 안, 안쪽까지 연세는 많지만은, 이제 역학을 하시는 우리 대학교 수님이 하나 있어요. 역학과 관련된 대학교에.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응? 특강을 한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와 관련된 분들이 와가지고 내가 특강을 했어요. 나도 용, 용기 빽빽이지 그지? 그 용기 빽빽을 가지고 그 당시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의곡길이 많았겠죠. 자 그동안에 이 사주 명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이 놓았다 하게 되면 또 저거 사구라 놓았다. 저거사입구 놓았다 해서 고 얼마나 처음에는 많은 소리를 들었는지 모른다. 여러분들 기록에 다 있을 거예요. 그중에 보게 되면 온갖 소리 다 듣고 그런데 세월이 9년이 딱 흐르는 사이에 이제는 세상은 거의 이론적으로는 평정을 한 거죠. 네. 뭐 인생 상담 분야에서 심리가 되든 사주가 되든 풍수가 되든 뭐 성명학이 되든 이론적으로는 이 학문을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한 군데도 없다. 그만은 자신한다.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다. 그것이부터 이제 그것은 기본이고, 수치 계산하는 방법일 뿐이고, 내가 이 천북경을 풀어가기 위한 이 발판일 뿐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된 것이 이 천북경에서 이런 지도를 나에게 준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천부경으로부터 어떻게? 이 사생도로 인간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준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것을 줬다 이거죠. 그러면 주문만 하면 이것을 풀될 수 있는 방법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교가 뭐라고 생각할까? 종교는 그냥 종교일까?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교도 믿고, 뭐,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거예요. 그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면 무엇이 행복해야 되겠나, 여러분? 어, 돈 많아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나 어, 걱정도 없어야 되고 스트레스 안 받아. 어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도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작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서 행복해질까? 마음에 인간의 마음. 나 얘가 이게 두뇌예요 두뇌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간의 마음과 이 인간의 두뇌를 행복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는 종교다 하는 거다 이것이 종교지 누구를 믿는 게 종교 아니라는 거다 네. 여러분들은 믿는 거에 아무도 다 믿지 누구말는이 종교가 이 종교 비방하고 이 종교가 이 종교 비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그, 뭐, 비구멍하고 자주고할 것도 없는 거야. 단지, 인간은 행복해지면 되는데, 인간은 언제 행복해지느냐? 살아있을 때 행복해야 되는 거야. 내 태어나기 전에 행복하면 뭐할 거고? 내 죽고 난 뒤에 행복하면 뭐 하지나? 그런데 이놈의 종교들이 어떻게, 해? 죽고 난것 같고 자꾸 이용을 해먹는 거야. 그것이 종교가 피폐해진 거야.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종교는 여러 종교 있잖아. 대한민국에는 전세계 모든 종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종교 이름만 심어주는 거야. 교회만 하면 어떻고 절을 하면 어떻고 무당으로 가면 어때? 전부 다 올바르게만 가면 되지. 그래서 우리 천부기에서 준 것이 우리는 이것이에요. 단세 가지. 이게 뭐지? 자, 정도, 정법, 정행으로만 가라. 이것이 우리는 천부경의 진리예요. 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길을, 올바르게 행하라. 이것이 천부경의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부경은 올바른 것만 하자는 거지. 엉터리 하지 말고. 이. 자, 기독교를 하면 뭐할줄 안. 음? 어떻고 불교를 하면 어떻고 몸음 들어 하면 어떻고 무당으로 가면 어떻고 조상을 모 지면 어때 올바른 것을 알고 올바르게만 행하라 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올바른 한 것은 자기도 안 되는데 남인 데는 된다고 거짓말하는 거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 그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참 어떻게 한숨으로 한숨 나오는 거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랜드 코리아 대조선의 역사를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왜곡을 해갖고 이 한반도에 요것만큼 갖다 놔놓고 저길이 짝짝이 해가지고 사암 붙이놔 놓고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못갖고 우리끼리 사암을 하고 난리고들 지기는 거야 이거 안타까운 거아니에 그러면 이것이 올바르면 괜찮아 점다 틀린 거야 양쪽다 틀린 거야 네 책임 네 책임 만한 거야 네탓내탓 탓. 그렇지? 우리는 이것을 이제 벗어야 된다. 종교도 벗어야 돼. 자, 지금까지 보게 되겠네.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종교가 힘을 가지게 되게 되면, 그 나라는 분명히 망했어요. 그 종교도 분명히 망했다. 그러면 그 종교는 그것을,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온갖 지금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벗어보자. 종교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종교면 어때, 그지? 이 종교면 이 종교고. 난중히 결과를 보게 되게 되면 전부 다 똑같은 논리야. 응? 전부 다 빌고, 어떻게? 어 줄도 손, 어? 손받고, 복줄, 복받고, 응? 어? 이거 하려고 하는. 그런데, 복받을 게 없다. 복줄 사람이 있어야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거지. 그게 착각에서 벗어보면 좋겠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이 이 세뇌가 되어있는지 모른다는 거다. 여러분들은 종교를 하고 종교를 하게 되게 되면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자. 여러분 여기서 깨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정법 정행에 따라갔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늘에서 준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 그제 우리 명상할 때 누가 한했어요 자아가 한대자 자아. 자아가 올바르게 깨우쳐야 된다, 그제 올바르게 깨우쳐야 된다. 그러면 옳은 것을 알아야 올바르게 깨우칠 거아니요 엉터리 알고 있는데 올바른. 그러면 예를 들어가면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천부경의 진리는 답은 한계랄, 그제. 답은 한개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동조를 하면 어떻게 해? 맞는 거야 그런 정답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은 아니고 반은 맞다 이거는 어떻게 해? 이것은 엉터리라 그지 자그 다음에 우리는 정법이다 자 여러분들이 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신이 있는 양 믿어요? 자 신은 그러면 신과 귀신의 차이를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 신은 귀신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다음에 상세하게 얘기했지만 신은 귀신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아, 변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법.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행해야 돼. 정행. 정행은 면 여러분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는 거래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살아있을 때 행복해야 되는 거지. 죽고 난뒤 행복하면 좋겠나? <웃음> 죽고 난뒤 행복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 행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나아가고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일단 누가 행복해야 되겠나.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 그죠 자아가 행복해야 되는 거 그러면 내가 종교를 믿든 무엇을 믿든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자기부터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 그 뒤에 행복해질락하면 누가 행복해야 되겠나? 부부가 행복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다이 유한도 없어요. 내가 우선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내 부부가 행복해지고, 이거는 이거는 생명체의 인간의 이 존엄한 그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결혼을 해갖고. 어? 이 생명을 우리는 번식시키는 번창시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러면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책임이야. 이것만 하면 돼. 뭐 다른 거할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도 못 지켜. 지금 이 사연은 어떻게 반은 전부 다 깨지고 난리지 않았다. 부부가 뭐 사이가 안 좋은 게 태반이잖아. 그럼 이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은 어떻게? 행복하겠나? 행복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행복합니다 어렵고 하나도 없어 이것만 행복하면 되는데 이 하나도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하는 전부 다 우리다 그걸 떠나서 자기 자신도 행복하게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겠노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부터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아내내 내 자신부터 행복.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남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게 아, 부모가 자식을 나눠놓고 자식의 책임 안 지는데 자식이 어떻게 올바르게? 그런 사회가 지든 테니까 어떻게 이 사회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지, 그지? 무너지는 거야. 언젠가 지구도 멸망하기는 하겠지, 그지? 지구도 멸망할 것이고 그 동안에. 인간은 몇 번에 걸쳐갖고 이 지구가 무너지면서 바뀌면서 인간은 멸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태어났지만 은그 생명력은 엄청나게 길잖아 그래서 인간이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야 인간이 와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못 고치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좀 힘들다고 치고 우리는 나부터 어떻게? 정도, 정법, 정행을 한번 해보자는 거다. 그래서 올바르면 올바른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경전 올바른 행실, 올바른 마음으로 가는 거야. 올바르지 못하신 마음속에 뭐가 있겠나. 지금 다 그렇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참이 그랜드 코리아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이 대단한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파라만장한 세상 속에서 좀더 질질이 흩어져가지고 이상가족이됐야이 말이야. 여러분들 어메이징 그레이스 품에서 어떻게 우리 아메리카 인디안도 한민족을 했다, 그제? 왜 한민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제? 그럼 우리는 그, 그대한 이 대조선을 이루어놓고도 와, 지지를 다 찢어가지고 이거 참나 난장판이 됐뻔니 그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와서라도 정신을 차려갖고잘 가야 되는데 이 또한 난장판이 돼,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는 어떻게요? 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민족이다. 이제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부경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부터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부부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우리는 배우는 그 과정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천부경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것만 설명했지만 은자 여기에 두 번째로 가게 되면 천부경 8 0환 자는 어떻게? 경쟁 아니다 했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갈 거예요 자그 다음에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이거 뭐예요? 천북에서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시느냐자 육경을 하게 되면 육경이 데게돼 육경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놓았는지를 우리는 아르 줘야 될거 아니야 이거 누가 알겠나? 그럼 니가 니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는 우리 진리가 아니다 그지?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진리가 아니고 그지? 이것을 우리가 풀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내가 언제 이걸 또 풀어주겠나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쭉 이어지면서 이 천부경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밀경이라는 것이 있다 이 비밀경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은이 천부경 사생도 속에 들어있는 경이에요 우리는 지도를 갖고 천부경을 풀게 되게 되면 이 사생도가 풀리는데 사생도 속에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경이 바로 비밀경이다. 그러면 기밀병을 풀면 비밀병 속에 있는 글자 그게 몇 자지였죠? 6부터 시작하면 4자하고 5자잖아. 그치? 6합성도 살면 5자냐. 예. 이것을 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만사가 다 풀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어디 들어있는 거이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천부경 속에 사용된 글자를 해석해서 이것이 나온 것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이거 풀어서 해고내 맘대로 작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있다. 왜든지 알겠지? 그러면 지금은 우주를 해석해. 천부경을 풀때 우주를 해석할 때는 내가 1이 뭐 어떻고 나고 지리가 어떻고 이렇게 풀어봤지만 은 이것을 풀 때는 새로운 단계에서 그렇게는 여기서 1학년이면 저거는 2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수학공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미분적분을 하는 형태예요 저 속에는 아주 심오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쭉 이어가면서 경이 어떤 것인지 하두가 어떤 것인지 모든 것을 풀어낸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거다요자 그리고 저거 한 줘보세요. 우리 경전을. 음, 육군 하천문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이 천부 육경이라는 거다요 천부 육경에 보게 되면 여기에 경전이 아까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간 거요 자, 천부경, 천부경 81자는 실질적으로 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사 말이나는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이런데 비밀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이 다섯자로 돼갖고 총 여덟자로 되어 있다. 그죠? 여덟개로. 그렇게 5, 8, 4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천부경 속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것이 이제 쭉 풀려 가지고 이게 전생경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사경이 나오게 되는데 전생경도 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전생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수리사주는 이 인생경 하나 푸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무슨지 알겠지? 이 내생경을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풀이법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이 한생경을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인연법으로 풀어낸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글자 몇개안 되지만 무슨 얘기지 이거는 수의 논리에 따라서 다풀어 거예요. 그 다음에 육경을 하게 되면 이윤흥경이 이, 있어요. 인흥경과 인행경까지 이것이 우리는 천부 육경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잡동한 강이고 이것을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풀리것더니 여러분들이 그 파워포인트에 보게 되면 있을 건데 옥행경이에요. 옥행경 속에는 인연재경과 구원옥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내용들이 전부다 이렇게 각 경마다는 세계 경들이 나눠져 있어요. 철저한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이제는 살풀이경이에요. 인륜과 연관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 경들을 우리는 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말할때 천재봉양경이에요. 이 천재봉양경은 오늘 5번 5월 번5 26일 날 지리산 함양에서대승사에서 천재를 한번 지내보고 본격적으로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매주 수, 수, 수, 이것을 진행을 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